어, 왜야 우리 포트 피플 전시회 첫날 그 오픈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예, 스카프입니다. 시는거가만신이저작권 신발을 보면, 신발, 그걸 모델을 싫어하는 신발. 그냥 산꼭대기인데 이제 거기에 성당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올라가면 아예 프랑스 전체 다 보여요 네. 모든 섬세한 거 보이고 그리고 신기했던 게 여기 올라오면에펠탑 그 밖에 안 보여요 네. 건물이 되게 작아 보이고 이게, 이게 건물이고 이게 에펠탑워예요 이런 느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네, 준혁 선배님이랑 같이 아, 버스 기다리는 장면 저는 솔직히 이사라엘이었어요 이 아, 제주년에 네. 찍었는데 어, 딱 집에다 또도못칠것같요 아, 아, 아. 버스로 이동하는 중에 그냥 찍었습니다 버스 이동하는 중에 찍었고 이거는 이제 아, 아, 아, 아. 형들을 위해서 인생사실 찍었습니다. 이거는 혜성 나랑 같이 에펠터 새벽 3시, 새벽 3시에 나와서 밖에서 이제 뭐 전화치다가 이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또 미션 한 중에 찍었고, 이거는 주영 선생님께서 나를 아주 슈퍼마디 뛰는 거를 이제 똑같이 하면서 찍어줬고, 좋았어. 있어 wow. 끼고 왔거든요. 저희가 많이 떠 y toilet 지는컴플 e r e i 서 평생 안 d 다고 했는데 오늘 e 끼고 o n 제가 어떻게 된 거죠? h a t are 싱크대 doing? Curious attack. What do you think? Continuously, 진 d 가 n t know. 이 don't k n o 다 I 카톡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카메라가 있으면 잘하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브라더, 브라더. 진짜 아니에요. 카메라가 브라더.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파리에서도 또... 저희 짝꿍이었고 많이 떠였어요. 응. 똑같이 근 사실 오랜만에 가서 너무 좋아요. 표생가요 도예리가 어. 아까 카메라한테 얘기한건데 오빠랑 같이 스케줄 가고 싶었거든요 <웃음> 오빠랑 엄청 좋아하고 오빠랑 무엘리 되게 잘 챙겨주고 아니 왜 이렇게 쓰다봐안쓰다뭐 이게 원래 형들이 하는거고 파리에서 무엘리 밥을 담당했던 밥담당 요리 진짜 잘해어요무엘리가 응. 밥을 안먹으면 제가 햇밥 돌려서 먹으라고 하고 많이 챙겨줬죠 제가 무엘리 팬클럽 이름 아, 알아요 가넷 얼마 전에 일기를 보지? 죠1리게 Come back? Fighting. Where are you? w h e r 형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은형 많이 사랑해 주고요 네, 사모님 많이 사랑해세요 네. 간에 파이팅파이팅이기 때는 제가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기 끝났지? 네이기 때는 제가 가입을 해서 오. 관심이 많야자 팬클럽 일을 한다는 거는 굉장한 관심이 많은 거야 그러면 제가 데뷔했던 날 언제요? 그거는 모르지? 그러면 야 컴백 날짜 기억하는 것도 너 컴백 날짜? 8월 2일 아니 제가 첫 솔로 데뷔 8월 2일 2일 다시 그리고 컴백 11월 16일 진짜 티저 봤어요? 티저가 너무 멋있게 나와서 꺼버렸어요 <웃음> 왜껐냐면 너무 위험해 형 마음으로서 오토바이 타는 거 혹시 다 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위험한 너무 걱정돼서 꺼버렸어 그럼 음. 그뒤를는안 그 봤다는 거예요? 음. 그뒤를꼭 봐봐요 사실 못 보겠어 막, 막 이러, 뭐 이거 할거 아니야 음. 왜? 사실 제 친구들이 가수들이 많거든요 안 봐요 저는. 어 아, 진짜. 근데 너 형이 너 거는 꼭 볼게 내가 진짜 팬클럽 이름도 기억하는데 이거. 근데 형이 진짜 맨 저한테 관심이 되게 많아. 요 카톡 보내면 막 단답고. 에뭔 단답이요? 카톡이 변경했는데 연락도 딴 사람한테 오고 난 얘랑 제일 친한 줄 알았거든요. 또 재준이가 초대 해 줬잖아. 아. 바뀐 거 그게, 상처받았어 난 내가 너랑 제일 친한 줄알았데 그게 제가 그또 탈퇴했어요 다 아, 필요 없어 밥 먹이고 뭐 이래도 탈퇴 이게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나올 거 같나요? 우선, 재밌죠? 우선 형 가는 얘기는 조금 나가요 렬이 음. 표정도 다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랑 <웃음> 진짜 느끼하다 이 아까 셀카 찍을 때막훅 빨라고 어디 가서 이런 애기 안 부리죠? <웃음> 아니 이게 왜 찍었냐면 형이 사진 찍는데 너무 멋을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웃음> 눈썹 한쪽 올리고 이렇게 찍는 거 <웃음> 그래서 진지한 거보다 이제 웃는 걸 찍기 위해 제가. 야 그럼 연이 셀카를 이렇게 좀 이렇게 찍는 거니 그러면은 뭐야 리고 찍어? <웃음> <웃음> 아형 역사 한번 보여줘. 우리 역사 찍은 거 있는데 보여줘도 돼요? 형 자는 모습 좀 보여줘도 돼요? 아 근데 내 자는 모습 없을 거? 있어요. 아, 무서워. 보이나요? 아 이거 저희가 촬영 중간에 <웃음> 찍었던 건데 정상적인 사진 형이랑 그때 그 운영 이쇼지 패션 시착하기 전에 <웃음> 셀카 찍었을 거에요 평생 보자고 했는데 볼 거니? 당연하형 네, 죽을 때까지 볼 거예요 물론 그냥, 영상으로 다 물론, 나와 물론. 물론 근데 형 진짜 게런티한테 형 절대 안 죽어요 형참 절대 안죽는다 내가? 안 죽는다고? 내가? 네. 안 죽는다고. 네. 왜? 명심해요. 왜냐면 형은 그 슈퍼맨처럼 그런 그 DNA가 있어요. 죽을 때 되면 죽어야지 무슨.. 아내형 진짜 절대 죽을 이거 안 살죠 이런 거. 아니, 형 살아요? 아내형 <웃음> 진짜 절대 안 죽어요. 네, 진짜. 저 명심해요. 내가 열렸살 사람한테 형, 뭐라고 형, 얘기를 형, 해. 형 청, 청, 청년 뒤에 만날게요. <웃음> 천년 뒤에. 너희 팬들은 이런 걸 좋아하나요? 이런 드립을? 아아 d 네, o 진짜 k 아, 너는 너네 팬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 d 그런 거맞 r 봅시다 형이 이제 가넷이알 e 니까 저희 제가 사랑하는 가넷이 뭘 좋아할 c 같아요? 사무 i 또사무 i 사무 t 사무 o 무 o he takes a c 스탠하는데요간넷님들 안녕히 계세요 이거 간넷님들이 말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가넷님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넷 네. 파이팅 가넷 파이팅 아 여기 네 여기 있네 아 이게 이렇게 같이 하신 거구나 네, 네 저희는 지금 어디죠 여기? 여기는 포토피플 제작발표회 현장입니다 저희는 도산파크 앞에 하습니다 도산파크 부에리의 전시회 네. 돌아왔죠 저희 지금. 궁금해 이제 아, 어떤 궁금해요? 사진들이 전시돼 있을지, <웃음> 어, 전시를 했던 사람으로서... 아, 예, yeah. 아주 어, 냉정하게... 오케이, okay. okay. 가넷 분들도 많이 오시는 거 같아요. 가넷. 야, 아내... 난이 점... 아내분이... 사랑이 <웃음> 떠나가네... 저희 죄송한데요... <웃음> 네, 잠깐뭐야 돼요? 저희 오늘 초청받아 본 거니까... <웃음> 네. 아, 저희 최대한 <웃음> 점잖게 합시다. 그래야... 방송에 잠자는 건데... 이런 데 많이 갔던 거죠? 네, 네, 네, 네. 안녕히 계십니다. <웃음> 나좋아아하셔 나 어땠어요? 소감... 소감 많이... 어... 일단은 되게 어릴 줄 알았는데, 진짜 아티스트였던 노련미 아, 뒷모도 하고 찍었다고 하니까... 이제 네. 표준이 좀 해서 연라드는 네. 개인 전시회로까지... <웃음> 했습니다 아...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 느낌으로써 아~ 사무엘은 사진작가와 모델의 미래가 보인다. 아... 음. <웃음> 저도 좋습니다 <웃음> 저... <웃음> 아, 여기 스파라이즈 그냥... 그만 타야겠지잠시요 <웃음> 저는 개인적으로 부에리한테 되게 약간... 되게 충격이었어요. 아니, 부에리가 이만큼 감각이 있구나... 음. 이런걸 음. 찍을 때도 센스가 약간 다 묻어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네. 더 배우고 뭔가... 계속 하다 보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어. 네. 잘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시기니다이 같이... 사랑해. <웃음>